5월 15일 3시 43분입니다. 오늘 입색 전시회 참가하려고 영국 출발하는 날이고요. 사무실에서 4시에 다 같이 만나기로 해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네,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얼마만에 해외 나가세요? 한 2년 반? 어... 사장님은요? 저는 5년 넘어가서 5년이요? 네. 어? 가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웃음> 수빈 대리는 야 지금 바로 가냐? 예. 네. 알았어 팀 <웃음> 잘가 <목소리가> 뭐 걸렸어요? <목소리가> 아니야, 카타카타카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카타타카 <웃음> <21개잖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 이제 비행기 탑니다. 심장이 바운스하네요. <웃음> 이제 비행기 탑승했고 출발할 거예요. 네? 응. 이제 인천에서 출발해서 노란 노란 바레샤바까지갈 건데요. 이만큼 걸린다고 합니다. 아이 왔어요. 네, 네, 네. 비같은 프로게이머의 이 런던 가는 비행기 환승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 촉박하네요 런던 가는 비행기 잘 탔어요 이제 한 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아 런던 도착했어요 이스로공항 도착했습니다 응. 힘들었습니다 18시간 아. 현재 영국은 5시고요 오후 5시고 한국으론 지금 새벽 1시 갑자기요네 시차가 한 8시간 차이납니다 갑자기요 참고로 말이주세요 지완 대리님 짐이 폴란드에서 안 왔어요 이럴수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한테 막 이런 일이 생겼네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자 지금 호텔에 짐 풀고 이제 배가 고파서 지금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음, 치킨 가락 치 돈코츠 라면이랑 치킨 가래 영국 도착해서 지금 하룻밤 잤습니다 옆에 김팀장 있고 아침 먹고 오늘 2시부터 또 전시회 준비해야 되니까 이따 하여튼 다 모여서 계속 전시회 또 영상 남기겠습니다 여기는 cctv가 아비지론이나 영국은 그 엑시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 되게 조금 해요 저기 조그만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니? 저희 프리나우로 엑스라지 택시 불렀어요. 엄청 귀엽네요. 좌석은 근데 이렇게 안에 돼 있어요. 아, 요 아, 기사님이 아, 지금 저희 엑셀까지 데리고 가주시다고 야, 너네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2시에 왔어야지 왜. <웃음> 이 자식들아. 조암이가. <웃음> <웃음> 어? 샤워 <웃음> 어. 아, 진짜 이거 넌 내가 먼저 나와서 기다려야 되겠어? <웃음> 지금 바람 많이 부는 거 봤지? <웃음> 나 계속 밖에서 아, 바람 맞으면서. <웃음> 아, 이제 샤워 얘기를 좀 하자면은 거. <웃음> <갑자기? 웃음> <웃음> 뭐. 준비 잘 하자. 밥 먹고. 어? 중국집 괜찮으시 아니 그 신부사님이 추천해주에요 <놀람> 부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엑셀 옆에 차이나플레이트라는 중국집 <놀람>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진짜 외국같다 <웃음> 네. 어색하네 <웃음> 드디어 입색전시회 왔습니다 대표님 예 자 여기 지금 작업자들은 이렇게 신발 이렇게 안전화 다 신어야 됩니다 신발 검사하고 여기다가 차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사장님 놀이동산 오셨습니다 <웃음> 아 진짜 놀이동산 아이씨, 진짜. 자 다들 다 준비됐나? 네아자야자 자, 입석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드디어 이쪽은 엠순부스 이번에는 우리가 이 모니터 8장인데 일반 TV 모니터를 썼어요 어, 베젤이 중간이 밑에 파워버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이것 때문에 위에는 뒤집어서 설치한 겁니다 밑에는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위에는 180도 뒤집어서 저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킨텍스 전시회 때 전시회 전에 우리가 미리 다 보내는 겁니다 저희 모니터 8장짜리 제작한거 달고 있는데 조금 높이 조절하고 있나봐요 이제 어느정도 이렇게 세팅이 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모니터 이거 각 맞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자 우리 김익민 팀장님도 뭐 뭔가 좀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아예음 오케이 그 키보드 푸는거는 김팀장이 하고 꼽는건 우리 이수빈 대리가 하네요 안 꼽을거 <웃음> <할것> 같꼽려고 <같다. 웃음> <해보려고> 했어요? 아니 하이튼 <웃음> <웃음> 오늘은 밤을 줘야 되니까 아마 오늘도 역시 밤늦게까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현지 시간이 8시 7분입니다 때보다 좀 다른 전시 때보다는 좀 빨리 끝났네요 한번 뭐 다른거 한번 띄어 보세요 아 어, 이거 아까 수빈 대리가 한거 잠깐만요 이 수빈 대리가 여기다가 지금 입력을 해 줬고 프리셋을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뭐 12메가 카메라 뭐 8메가 그 다음에 써멀 써멀도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부스에 있는 카메라도 땡겼습니다 프로브 디지털에 있는 카메라도 땡겼기 때문에 연결을 해 놨습니다. 우리 지금 김진규 차장님은 AI 지금 세팅 하느라고 뭐전념이없네요 우리 영어 하실 분들 계속 지금 뭐뭐 뭐 이렇게 뭐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자, 지원아 우리 시뮬레이션 한번 해 봅시다. 시뮬레이션. 누가 누가 손님입니까? 제가 이거 제가 손님이에요. 제가. 아. 자. 오엠스톤 오, Yeah, we are at Amstone. Um, we manufacture o r MVR and streaming server and m s Also, we have a the network display server. So, we are a 21-year-old company, and we are in Korea. And let me just introduce our products, what we bring here. Ah, monitor is... <laughs> 한국전시할때 보다는 뭐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알차게 잘 준비한 것 같아요 하여튼 내일 전시회 1일차 잘하고 하여튼 한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시 준비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 또전시할때 영상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